제기능을하질 못하고 분실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어. 메차라 네, 내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폐된 자동차 안으로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통로는 어디일까요? 바로 카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카울은 후드와 앞유리가 만나는 부분에 있고 보통은 와이퍼가 그곳에 위치해 있고 와이퍼 아래에 덮개가 씌워져 있는데 이것을 카울 텁 커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울 텁 커버 가운데 부분과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이 있지만 그 중요성을 몰라 관리가 잘 되질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품의 중요성과 손상되었을 때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 동튜뷰! 카울의 역할은 외부의 공기를 차 안으로 들어오 해주는 공기 흡입구이고 또 빗물 혹은 워셔액이 흘렀을 때 구멍을 통해서 차체 밖으로 배수가 될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곳이야. 그런데 이곳에 오랫동안 이물질이 쌓이고 관리가 되질 않게 되면 썩고 악취가 생기고 그 냄새가 고스란히 차 안으로 유입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카울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면 좋을텐데 커버를 벗겨내고 청소를 하려면 번거롭고 불편하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세차를 할때 카울 커버에 구멍이 있는 곳을 고압수를 쏘게 되면 쉽게 청소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후드를 열고 카울 커버의 주변을 관심있게 살펴보면 조금은 낯설고 그 중요성에 대해 잘 몰랐던 부품들이 있는데 카울 커버의 앞쪽에 붙어있는 여기 기다란 고무 몰딩과 또 좌우 양쪽 끝에 조금 딱딱한 스펀지 같은 고무가 붙어있지 그럼 이것들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걸까? 먼저 이것들도 불리는 이름이 있겠지 여기 가운데 긴 몰딩은 후드 웨더 스트립이라고 하고 좌우 양쪽 끝에 있는 이건 후드 웨더 스트립 엔드 피스라고 하는 거야 이 두품의 중요한 역할은 후드를 닫았을 때 후드와 엔진룸 사이에 벌어진 틈을 막고 엔진룸으로부터의 가스나 소음이 실내로 유입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내는 역할을 하고 또 빗물, 먼지, 낙엽 같은 이물질이 엔진룸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야 이 차도 오랜만에 후드를 열고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양쪽이 모두 떨어져 있더라고 이 차처럼 몇 년이 된 차량들은 대부분 웨더스트립은 경화되고 엔드피스는 접착력이 좀 떨어져서 잘 떨어지고 재기능을 하질 못하고 분실되 그래서 없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어. 그래서 오늘 새것으로 교체하려고 후드 웨더스트립과 엔드피스를 구해 왔는데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웨더스트립은 쉽게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 엔드피스는 아래쪽에 양면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쉽게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어. 가격은 6,270원으로 저렴하더라고. 그럼 바로 새것으로 교체를 해볼게 첫 번째로 기존에 붙어있던 앤드피스를 양쪽 모두 떼어내고 웨더스트립은 뽑아내 분리를 해서 제거하고 두 번째로 떼어낸 자리가 오염돼 지저분하니까 세제를 이용해 깨끗하게 닦아내고 세 번째로 차체에 남아있는 양면 테이프 자국을 스티커 제거제로 불려서 깨끗하게 닦아내고 네 번째로 다시 한번 세정제로 닦고 에어건으로 불어 물기를 완전히 제거시켜 잘 붙을 수 있도록 해주고 다섯 번째로 엔드피스와 웨더 스트립을 원래 있던 자리에 끼워넣고 엔드피스는 양면 테이프의 비닐을 벗겨 꼭꼭 눌러줘 붙여주면 끝나는 거야 간단하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관리하기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잘 몰라 소홀하게 관리했던 부분입니다. 엔진 룸에 가스가 유입이 되면 건강은 물론 운전에도 지장을 주게 되고 또 엔진 룸에 소음 또한 정숙한 운전에 방해가 됩니다. 아마도 몇 년이 지난 대부분의 차량들은 이미 손상되거나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차는 어떤지 살펴보시고 직접 교체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대에 네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뷰